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데요고구합 아... 오... 내장치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 데 있잖아요. 그 광고를 보고 가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결과가 좀안 좋았나 봐요. 아...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만족스러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? 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찾아보다 보니 꿀잠 TV 청풍 소장이 보여서 그럼 거기 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나로 보러 오셨다가 이제 설명을 듣더니 어 역시 다르네요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여성분과 마찬가지로 아 앞니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분은 좁고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구강이 되게 좁은 거죠 그리고 아래는 깊고 위에는 낮고 그래서 이 구강구조의 부환 이런 문제 즉 마찬가지로 구강구조와 골격적인 부분과 혀의 원인으로 심한 코골이와 모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모 땡땡 치과에 그거 장치를 맞춰서 썼는데 사실은 그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거는 턱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기가 좀불안하고든요좀 냈는데 만약에 아프다 그럴 경우는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조금만 내놔요 그걸로도 효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차가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분도 효과는 없진 않은데 만족스럽진 않은 상황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에 A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분도 보면 이분은 꽤 많이 나왔어요 약 8mm 정도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써서 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석관절에 대한 어떤 훈련도 돼 있고 끼우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할 때는 좀더 편하게 평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잘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잘못 내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런 훈련이 잘돼 있기 때문에 해보니 이 정도 해도 됐고, 그리고 이분은 이 정도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앞에서 밀렸지, 옆에서 좁지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구강이 뒤로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 됐어요. 8mm 정도. 그래야만 <웃음> 충분한 숨을 쉬고, 꼬구리 모으기 없이 편안한 잠을 잘수 있던 거죠. 그래서 보면 이분, 이분들 보면 다 보통 4, 5mm 정도인데 이분은 8 m 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도 있고 굳이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적게 되면 반드시 차츰차츰 조절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메카니즘 숨어이게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공감장치는. 소장님 하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이 이게 단지 어 아래턱을 앞으로 내밀어서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음. 각 개인한테 맞는 아래턱의 전진량 음? 음. 그게 소장님의 가장 큰 노하우네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별로 다 맞춰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기도가 어, 이 정도 유지되면 숨쉬는데 옆사람이 숨소리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쉬단 말이에 이만큼이면 음. 음. 근데 잘때 이렇게 돼서 얼마큼줄어들었냐 근데 평소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mm의 기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잘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뭐 20-30% 정도 이 신진대사에 그 그게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20-30% 정도 줄어들면 뭐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벼운 코골이부터 시작해서 호흡곤란 상태까지 이렇게, 이렇게 협착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이런 어 호흡에 곤란이 없이 숨을 쉴수 있겠다는 사람마다 편차가 다 다르다는 거죠 조건에 이런 그 혀가 골격의 구조와 코가 어. 어떻게 막혔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음. 무조건 앞으로 더급끼다고 해서 음. 되는 일이 아니다. 음, 그러니까 아. 그 개인의 편차에 맞춰서 어, 기도 확장기를 만드는 고그 노하우는 네. 어, 전 세계에서 꿀민한만 갖고 계신가요? 아, 아니에요.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, <웃음> 음. 그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일 때 괜찮다는 걸알거든요 본인들은. 내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, 음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찾아두는 일을 해요. 그러니까. 얼마큼일 때 괜찮은지를 찾아내는 노하우는 음. 어,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어. 예. 하여튼, 그걸 찾아내는 게, 그 꿀미남의 가장 큰 노하우고 음. 그거는 음, 제가 볼 때는 전세계에서 꿀미남만 갖고 있는 노하우일 것 같아요. 안 그래요. 안 아, 그래요? 아, 안 아, 그래요. 아, 아주 어째 겸손하신 걸로. <웃음> 네. 저는 사실만 느껴져요. <웃음> 네. 아, 이상으로 아, 오늘의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꿀미남 정풍 소장이었습니다. 괜찮은데? <웃음> 끼끼끼요미 끼끼끼이요미. <은>